안녕하세요 이제 손 떼고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아 요새는 제가 이제 슬금슬금 스냅을 찍으러 나가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뒤에 배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선유도인데 아, 선유도에서 이쪽으로 남쪽 방면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늘 이게 나옵니다 코롱 뭔데 어쨌든 이럴 때는 보기 안좋죠 하늘 합성하기도 그렇고 가지고 배경을 지워 주셔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시게 되는 게 이제 컨텐트어웨어나 패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컨텐트어웨어를 이제 여기가 보기 싫다고 잡아서 해버리게 시 되면은 주변에 뭔가 있으면 또주변인걸 끌어와요 흰색을 칠해주면 참 좋을 텐데 컨텐트어웨어를 실행시켜 봅시다 여기는 있걸 가져오죠 게다가 또막몇 배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처음부터 그냥 패치 컨텐트어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브러쉬로 하늘 색깔을 대충 이렇게 잡아요 그래 위에를 우선 지워줍니다. 나무 요 디테일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이 부분은 컨텐츠 어를 쓰시게 되면 랜덤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번더 찍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면이 뭐가 없기는 한데 이게 있죠. 이게 또 불안해. 그래서 우선 얘를 먼저 지워줘요.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될 수도 있으니까 되나? 되죠? 근데 뭔가 또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뭔가 온거 같아 이것도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자 그리고 이런 큰 건물들도 비슷해요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빛 레이어 만들어서 칠해 주시고 머리카락 부분은 깨끗하게 잘 만져주세요 약간은 처음에는 약간 먹어들어가게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거를 내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먹어들어가게 칠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우개로 지우시는 게더 깨끗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넓게 잡아요 넓게 잡아서 칠하고 지워요 이게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자나머지들도슬금슬금 잡아서 지워주세요 다 지워졌죠 그리고 헷갈리지 마시고 아, 헷갈린다기 보단 까먹는 경우죠 여기서 컨텐트 오일을 외우 버리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컨텐트 오일을 실행시키면 잘려 나갑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흰색만 있고 그래서 꼭 레이어를 합쳐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트웨어를 실행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랜덤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뭘 가져오게 될지 몰라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 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꼭 컨텐트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패치를 이렇게 밀어도 되잖아 굳이 근데 컨텐츠가 편하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일자로 된 뭐, 이거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죠. 톤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비슷한 톤. 여기서 가져오면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뭐라 그럴까. 뭉툭하다 그럴까. 그런 거는 여기서 슬쩍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져와도 되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밑으로 다시 땡겨서 패치를 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또 컨텐트웨어로 이렇게 신경쓰이는 부분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워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앞에 걸쳐져 있을 때 차라리 이렇게 넓은 거 뒤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사이에 뭔가 걸쳐져 있다. 그럴 때에는 선택을 하고 없애주시면 돼요. 지금 이 퀵셀렉션 클릭해주시고, 대충 잡아서, 여기서 그냥 컨텐츠웨어를 하셔도 되지만, 퀵셀렉션이란 게 깨끗하게 잡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패더 값을, 전 지금 5 정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컨텐츠웨어실행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밑에 잡고 없애고 위에 잡아서 다시 또 컨텐츠 오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안쪽도 간단하게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 같은 거 합성해 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배경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라이브를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 뭔가 좀 이런 걸더 길게 막 설명을 하고 아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별거 아니기 때문에 길게 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여튼 오늘의 핵심은 우선 지워라 지우고 여기 위에 이거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지워요 하늘 색깔로 지우고 나서 슬쩍 물린 상태로 컨텐트 해요 이렇게 네, 어색하다 한번더 어? 또 어색해 한번더 근데 너무 민둥산이 됐다 자 이런 부분은 잡아서 넓게 잡아야겠죠 어디서 가져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가져올까? 그리고 여기 잡아서 없애고 여기 잡아서 없애고 브러쉬로 다시 이렇게 지워줘도 되죠 어색한 부분은 패치나 컨텐트어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은 솔직히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네. 알려드린대로 선택하고 패더매이고 그리고 요런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브러쉬로 지우세요 해볼까? 해보는 게 중요하죠 또 시간도 끌어야 되는데 슬금슬금 자 우선은 잠깐만 그전에 그냥 선택을 해서 패더 쬐끔 매이고 컨텐츠 어웨어. 응, 음, 괜찮네요. 이상하게 뭐 선이 간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럼 이거 그냥 해도 되겠는데. 잡아서, 여기 안쪽도 같이 잡고, 나무가 날아갈 것 같은데? 아, 패드 매기고, 컨텐츠 어웨어. 이 부분은 좀 어색하네요. 따로따로 난게 좋겠네. 여기는 좀 있다 하고, 여기 먼저. 크다 매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선택이 덜 됐죠 좀더 넓게 잡아주고 아이고 나와서 컨텐츠요 어색하네 그냥 지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우세요 네. 저도 뭐 제가 뭐 완벽하게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해봐야지 알아요 이렇게 그냥 치우기를 대충 지우면 되는거죠 대충 그래도 잎사귀 모양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대충 지워주고 여도 마찬가지 나와라 컨텐터에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응 이러면 되겠죠 간단해요 여기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간 끌어야 돼 원래 유튜브는 한 10분 정도 이상씩 해줘야 된다는데 그냥 너무 영상을 짧게 만드는 것 같아 오 맥이고 컨텐트웨어 나쁘지 않아요 요 부분이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러면 잡아서 헤더 컨텐트웨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뭐 이건 신경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라 자 이렇게 배경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신경 쓰이긴 해요. 뭔가 허연게 이런 데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레이어나 하 만들고... 왜 도장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됐죠. 여기도 조금 오케이. 아, 끝선이 잡히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뭐, 그렇게 너무 신경이 쓰이지 않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뭐, 하늘 합성 같은 거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평평한 게 싫어요! 라고 하실 때에는, 리퀴파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뭐, 올라간 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고 하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에디트에 하늘합성 나는 라이팅이 싫어요 컬러도 싫어요 좀 내려옵시다 아또 구름이 없네 한 요정도 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럼 오늘은 칠하고 바꿔라 간단하게 됩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끓은건데도 10분 조금 넘었어요 자, 여튼 오늘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봤어요 썸네일을 뭘로 쓰지